대각이 되게 예쁘네요 원래는 이 거리가 훨씬 더 붐빈다 하죠 오늘 더 시겼도 될까 이렇게 또 앉아서 사 식사를 하시고 생길를 <목소리> 아,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 거리에 야경이 너무 쁘고 식당 같은 것도 있고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 조명이 진짜 다 거리가 이렇게 밝은 조명이어서 사진을 찍어도 밝은 것같요 얘를 이렇게 타운 타고 이제 람들이배도막 타고 하는그 이렇게 <웃음> 어 이거 카메라 이렇게 키니까 애들이안 달라붙네요 포객 행위를 안 하고 아, 그렇게 또되게 예쁜 것같습요자 아, 이리 이리 아, 너무한데? No, no no 아, 너무 okay. beep, beep, 아, 너무한데? 아, 너무한데? 아, 아, 너무한데? 아, 너무 아, 너무한 아, 너무한데? 아, 너무한데? 아, 너무한데? 아, 아, 아, Oh no Somebody is o bad r e y w i t w a i a Yo What? What? w a t h a a t w t h t h You can h a n g e another place and see you later Okay <laughs> yeah. Are you alone? No I'm with my friends so oh, I h a v l to go to I my friends I see place. that the girl i right? No no the guys a i r t h e n t e you and if you c h o e a n o t h r e 네. 네. 네 가방 앞에서 조심해요 아. 지금 사람 많아요 아, 조심해요 땡큐 아. 응. hey, I'm just wonderful 오케 땡큐 바이바이 정말 화려한 여기 백사운드 배트만만의 그 화려한 느낌이네 에이, no, 네, 엄청나게 많은 베트남만의 이런 화려한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러분들 너무 목말라서 베트남 음료수나 하셨는데, 그냥 빙강차 맛이에요. 아이스티아 바닥이 안 자는데, 이때 뜨끈하네? 떠나서 다시 숙소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남명 오니까 야시장에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구나. 소원을 빌어서 바다에 뛰는답니다 이걸 하고 이제 호이안을 떠요 어, 저렇게 탄겁구나 성공했나? 거는 이제 저기 가운데 지나가든 쳐치는 거고 호텔은 넷플릭스까지 이렇게 되네요. 베트남 넷플릭스의 순위를 보면 기묘한 이야기가 일 등, 저거 뭐이 등, 한국계 2, 3. <목소리> 한국계 3등 정도 하는 여기도 있고 에것도 있고 어, 한국계 많이 높은 순위네요 이제는 에서 식으로 크랩을 을서한가볼니다해 해산물 서 저희 크랩 먹는 건가요? 싫어? 네.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제가 해이물을에로안 좋아하는데 에를그좋아하아국에서한국지 너는 가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저희 집에서는 그냥 아버지 담당입니다, 그거 오, 시원하다, 오늘은. 네. 살을 기다리는 중.